최근에 이제 강동구에서 반값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되게 좀 이렇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진짜로 이제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가 나온 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고문도 해석해 보고요. 그리고 혹시 뭐 반값 아파트 뭐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링크 확인해 주면 되고요. 어, 여기가 제뭐 모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건물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땅은 정부 소유다. 매달 돈을 내라. 이런 상품인데.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고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내 반값아파트 말만 들었는데 도대체 어디 서하는 거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반값아파트 공고는 sh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메일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해집니다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보시면 돼요 사실 공고문 처음 보게 되면은 살짝 멘붕이거든요 근데 몇번 보다 보면 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보셔라 이런 것들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사업지 주소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174번지 1원 그래서 여기를 3단지라고 불립니다 우리 아파트 전용면적 50호 제곱미터로 공급을 하고요 715가구 중에서 500세대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 뭐야 사전청약은 뭐고 또 사전예약은 뭐야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냥 똑같아요 사전청약은 똑같습니다 비슷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 청약 시점보다 1-2년 정도 앞에 미리 청약자를 이제 선정하는 방식인데 하고도 또 청약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예약을 한번 받아주는 겁니다. 이제 모집 공고일이 있는데요. 이 모집 공고일은 이제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일이 작년 12월 30일입니다. 청약 일정은 27일부터 2월 27일부터요. 2월 28일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진행을 하고요. 일반 공급은 3월 2일부터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3월 23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이제. 이렇게 공고문 이렇게 공고문들을 보시게 되면은 빨간 글씨가 있어요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뭐 그런 겁니다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부적격 처리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현장 사전 청약일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은 한 곳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율이 다른데 공고 이렇게 나오는 날짜 다 같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일만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어 당첨자 발표일 뭐 abcd를 이제 넣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제일 빠른 곳이 a 다 그럼 a에 당첨됐다 그럼 나머지 곳들은 이제 무효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날짜를 선정하실 때 당첨자 발표일을 꼭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세대에서는 한 명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만 되면은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특별공급, 일반공급 둘다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에 만약 에여러분 당첨되셨다 이 그러면은 2026년 8월에 오겠죠? 26년 8월 그때 이제 본청약에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신청해서 최종 당첨자로 인정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불 받을 수가 있는데 본청약 공고일 전까지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포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사전 청약 당첨을 포기하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포기한 분들은 다른 날짜가 아니라 사전 청약 당첨 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 분양 현장에는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 청약 당첨자 발표율이 6개월 이상 지났다. 포기하는 순간부터 다른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게 건물만 사는 거다. 땅을 빌려 주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이런 걸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라고 하는데 토지 임대 관련된 것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SH 공사 갖는다. 네, 청약 신청자는 건물만 분양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에 당첨이 되게 되면은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는 SH 공사와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 주는 계약을 하는 거죠. 이거를 기간 40년. 40년 동안은 내요 네, 땅을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런 지상권을 설정한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건물이 멀쩡하면 어떻게 그러면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일하게 되면 40년을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살수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40년을 추가로 연장할 때뭐 이런 조건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리 아까 40년 연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향후에 별도 계약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요거를 분양 받았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이걸 승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건물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 토지임대차 계약도 승계한다 싸게 일단 분양을 받는 거고요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서 임차료를 내야 된다 하지만 나중에 일반 아파트처럼 매매 거래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자격하고 제한 요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먼저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청년, 세애 최초가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지 시 않은 분들은 일반 공급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공 쓰고 일반 공급도 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번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둘다 당첨됐다 그럼 뭐가 유효할까요? 네, 특별공급입니다 네, 특별공급을 먼저 하니까 뭐든지 간에 먼저 한게 우선이 된다 공공분양인데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요 결국에는 무주택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내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신청 못합니다 신혼부부하고 청년을 제외하면 공고의 기준으로 세대주 자격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12월 30일 기준으로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까지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런 분은 다음 현장 청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문의가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인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이나 소득 확인하는 게 조금 애매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1년에 얼마 분잘 모르는데 이런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1600-1004번 여기 SH 공사인데 여기에 전화하시는 게 제일 빠르기는 해요 1600에 1004번으로 전화해서 열어보셨으면 합니다. 전화하면 친절해요. 네, 잘안 받긴 하지만. <웃음> 고덕강일지구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서울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남은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곳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우선공급제도라는 게 뭐냐면 서울사람들 먼저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한 지 2년 이상 된 분들한테 100% 공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타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50% 먼저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이제 서울에 2년 이하 거주자분들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분들. 수도권이라 하면은 이제 경기도고 인천입니다. 이런 분들도 당첨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공고일 기준 아까 그 12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본 청약일 예정일까지 서울 거주 2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 8월이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우선 공급 50%의 당첨을 기대할 수도 있다 자 살고 있다는 게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나 여기 몸만 살고 있어 이런 건안 되고요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되는 거죠 실거주가 아니든 어쨌든 어, 여러분들 주민등록등본 뗐을 때 거주지가 어디냐 요거기준을 하는 거다 지금 이게 토지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음, 아직은 법령이 다 정비가 안된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거 내가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팔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파냐 정부한테 어, 좀 팔아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하는 물량을 확인할 텐데요. 청년은 75세대, 신혼부부는 200세대, 그리고 생애 최체 125세대, 일반 공급 100세대, 분양가 3억 5천 537만 5천 원, 임대료 40만 원. 이런 종류의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이 40만 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건 아직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요를 전월세로 넣으면 어떨까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 4.5% 정도 잡거든요 그 월세를 40만원으로 넣게 되면은 보증금으로 치면 이게, 이게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1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평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분양가격 분양가격을 3억 5천 만원뭐 <웃음> 이렇게 좀 넘는 금액으로 했다고 하면은 4억 5천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최종 가격조차도 본청액에서 확정이 됩니다. 야, 지금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 40만 원 정도 된다. 요 기준으로 사전 예약할 사람들은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대략적인 아파트 조감도, 배치도, 뭐 평면도 예시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본청액에서. 대부분이 병에낼 수가 있습니다. 네, 청년 유형이 새로 나왔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결혼 안 했고 그리고 집 없는 무주택자 청약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했고 6번 이상 냈어야 된다. 그리고 1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은 약 449만원 무주택 세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집이 없어야 돼요 근데 청년 특공은 무주택 자잖아요 무주택 자는 청년 본인만 나만 내 집만 내 명의만 집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 없어요 나만 없으면 돼내 명의로 된 거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소득은 본인 1인 내 것만 내,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는지 그리고 소득도 내 것만 판정을 하고요 자산은 내 거는 2억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부모님 찬스 쓰시고 싶으신 분도 분명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9억 7천 5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총 자산 보유 기준에 1번 부동산, 2번 자동차, 3번 기타 자산, 4번 금융 자산, 5번이 부채인데 1, 2, 3, 4를 더한 다음에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이런 분들 중에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한테 30%를 우선 배정한다. 이 30% 우선 배정한 거 말고 70% 남잖아요. 이런 분들은 배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소득, 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뭐 청약통장 납입회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낸 다음에 높은 순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청년이 아니신 분들, 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혼부부 뭐 매번 신혼부부 똑같아요 혼인기간 7년이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은 또 여기는 만 7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이건 기존의 공공분양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일반 공급에 대해 이제 말씀드릴 건데 다른 건다 똑같은데 기존의 거하고 딱 하나 다른 점이 생겼습니다 통장 통장에 가입을 하고 무주택 세대 중에서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데 공급 물량의 80%는 기존 방식대로 이제 당첨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통장 인정 금액이 하지만 나머지 20%는 청약통장 1순위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원래는 청약통장 금액이 높은 수세도로 자르니까 이 금액이 낮은 청년층들은 기회가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일반 공급에서는 거의 그런데 얘네들한테도 자격을 이제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 첫 번째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신청 자격하고 당첨자 선정 방식이었어요 이 반값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가 사실 약간 감론을박하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토지 임대료도 매달 내야 돼 그래서 반쪽이다 언제가 지속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 그래도 당장 내가 모아놓은 돈이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기존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어 위치가 괜찮아요 서울이잖아요 일단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26년 8월에 있는 본청약까지의 그 사이에 나온 어떤 뉴스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뉴스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